la l 뒤에 트롤어어틀다 도와줘. 어, 갔다, 금방 어딨어, 가. 어디 어 우리, 우리 집 우리 집 밑에 그 검척이 어... 오케이. 오케이 확인 우리 체력기 부실까 무섭다. 가면 틀을 죽어 있겠다. 엉덩이 가지고 이제. 와. 아, 와리 어, 이거 안 될까? 되겠는데? 어, 저못 맞겠는데 저거. <웃음> 나한대 맞고 그냥 반피가 넘게 날라갔는데 들어서 로가다고 쟤제 무기 들고 있는 해봤어. 트롤은 특히 더센거 같아. 아 그런가 봐. 차이가 있구나. 피트폰 같은 것도. 어, 엉당이다 와, 그래도 딜은 잘 박히는데 이제. 잘네 어, 우리 되게 세. 우리 세다. 화살딜이 파릭나네. 화살이 진짜 세다. 이거 아, 내가, 내가 안 막았으면 저한 방에 죽었어요. 지금 막은 딜이 어, 한 방에 다 죽었어 저거. 갔다 아다총 덩거깽이. 이제 어, 이 셀라면서. 쓰레기 같은 뿔고갱이는 안녕이다. 뿔고갱이로 땅파줬을 때가 되게 신기했던 게엊그제 같은데 보내 줄 때가 됐구나. <웃음> 아? 아 이거 포탈 방향 좀 돌려야겠어요. 어 내가 <웃음> 들어왔는데 벽에 <웃음> 벽에 겨 <낑겨> 있어 들어왔는데. <웃음> <웃음> 포탈의 앞뒤를 어떻게 판별하는 거야? 아, 앞에는 약간 글자 같은 게써 있어. 아, 이거구나. 일단 통을 열심히 캡시다, 우리. 좋아, 고갱이도 업그레이드 했겠다. 또좀캐와야겠구만 난내 무기 너무 만들고 싶어. 빨리 철퇴해. 저기까지는. 어? 포탈 발견. 오잉? 포탈이 있어? 아니, 아니, 아니. 그, 그, 니젠 되는 곳. 아, 몸 나오는 거. 아, 잡아버릴 그 포... 거야. 아, 막한 김에 먹을 거나 더 챙겨가겠다. 오케이. 이 고대 아... 씨앗이 어디서 나오나 했더니 이 포탈에서 나오는 거구나. 아. 아, 아 어, 두 번째 보스 잡을까? 우리 잡을 수 있지 않을까? 두 번째 오, 보스는 그런가? 뭔데? 약간 나무 귀신 같은 거? 어 아, 지금 나무. 그거 잡자 잡아볼까? 아 근데 잠깐만 엘더 위치가 어디야? 아 저기 배 타고 가야겠는데? 아 배까지 타고 가야 돼? 아 그러네 응 저럴 것 같은데? 정찰을 좀 해야겠다 오, 오 근데 곡괭이 거기... 업그레이드 하니까 확실히 빨리 캐진다와 거기서 이제 더 업그레이드하면 더 빠른데 너무 좋고요 트롤 망토도 있어? 망토는 무슨 용도예요 그것도 방어군가? 간지 아닐까? 아방어군에 방어를 1늘어 나네 일. 와우 진짜 에이. 간지용이네 아 망토가 추위를 막아줘요. 아, 아. 그런 용도구나. 나중에 막설상같은데갈 때는 망토가 필수겠다. 아 이따가 자다가도 구리케는 꿈꿀 것 같아. 씨. 하도 구리캐 와가지고 오늘. 돌아가자 우리의 집으로. 맘마매야 와우. 와 우리 집 너무 멋있는데요? 어? 어머야 다곤이 저거. <웃음> 네? 자본이 왜? 다곤이 불뚝 위에 있어. 아 깜짝 놀랐어 고생이 진짜로. 고생이 진짜로. <웃음> 약간 4대천왕같이 <웃음> 어, 우리 이외에 다른 유저가 어? 여기 집 지키는 파수꾼 된줄 알았잖아 <웃음> 어서오시게 모험가요 아 블루베리 벌써 다 먹었네 먹을게 계속 부족해 당근도 심을 수 있어 그러면? 어 당근 심을 수 있어 농사 어? 할수 있는데 씨앗 그거... 그것도 한번 해야겠다 먹을게 계속 부족해서 구0돌창가 응? 어디서 난거지? 자본이 쓰던거 <웃음> <다> 버렸나보네 <웃음> <웃음> 그냥 길가에 버렸나보네 뭐, 아저씨 동양제 버리셔야지 ㅋ ㅋ ㅋ ㅋ ㅋ ㅋ 개 웃겨 랄라라 랄라라랄라 아무것도 안가고 탈랄라... 탈랄라... 탈랄라... 형... 형 뭐해? 뭐해? 석탄 넣었어 주석을 캐러 가봅시다 엄청 열심히 캤는데 저기 재련기에 다 넣으니까 다 떨어졌어 짜증나 쟁여놓고 뭐야 2층 계량하려고? 어 2층 좀 지어놓으려고 와... 그냥 침대만 다녀오겠소. 잘 갔다 와. 조심히 다녀와. 이제 진짜 구리 말고 주석을 캐야 돼. <목소리> <목소리> <목소리> A few moments later. <목소리> 근데 저 형들도 나도 시청자분들은 <목소리> 재밌어요, 이 거야 님들? 되게 조용해 솔직히 거의 단순 반복 노가다라 딱히 할 말도 없을 것 같긴해 매번 구리로 놀라는 것도 여러분들도 못하니까 <웃음> 그러니까 <웃음> <웃음> 우와 구리다 그러고 <웃음> 30분 뒤에 우와 구리다 할수 없잖아 30분 뒤에 다른 <웃음> 의미로 구리다 할것 같은데 오 <웃음> <웃음> <요>, 라이 오 <웃음> 어, 미쳤는데 지금. <웃음> 오 여러분 저 오. 지금 확실하게 깨달은게 있어요 주석 돌덩어리의 HP는 총 30입니다 얼마나 쓸데없는 정보면 반응해주는 사람이 한명도 없냐 <웃음> <웃음> 나 못들었어 화..아..아..떼.. <웃음> 네. 아, 네. <웃음> 어, 오세다오 트롤이다 아.. 이제 무기 들고 있어서 좀 싸우기 그런데 네? 네? 아 그래. 집 위에서 화살을 쏘면 잡히지 않을까요? 아닌가? 어디갔어 으악 <웃음> 아 깜짝이야 들켰나? 우리 이제 누가봐도 들켰네 지금 자고야 나무좀 캐고 저거 좀벽 캐자 동좀 동동좀어 동동 어, 어 나무 캘게 네. 아자된거 같아요 왜왜왜아나피3 남았어 우왁 건물 안으로 숨었는데 건물 째로 날려버렸어 날 오케이 잡았어 이제 로 잡는 것도 별로 놀라운 일이 아니에요 그러게 점점 발전하고 있어 아이게 아슬아슬하네 이제 빨리 집으로 돌아갑시다 고대의 씨앗도 버리라고? 이거 나중에 막 필요하다던데? 그리고 포탈 부술 때만 얻을 수 있는 거라서 좀 귀한 거 같기도 하고 필요하긴 한데 버려도 돼 집에 있어서 그거 보스 소환할 때 쓰는 거야 우리 집에 두개 있을걸 아마? 어. 주석 갖고 오면 철퇴 만들 수 있음 주석 지금 진짜 많이 가져가 아 어, 구리도 많이 캐야겠다 이제 아 부시똥창 부시똥창 어? 나한테 돌아왔어 <웃음> <웃음> <웃음> 아니야 숨겨놨는데 어이 <오케이>, 찾았노 <웃음> 여기도 레프트처럼 좀 쓰레기통 같은 거 있으면 좋을텐데 아 그러게 아, 쓰레기통 진짜 유용했단 말이야 아저 있다. 주석을 넣어주마 간다 이제 구리 요거랑 합치면 될듯 일단 갈까 우리 자자. 다 들어와 있네? 아 좋아. Okay. 갑시다. 2층임 이제. 2층에 있음. 이제 딱 자면은 부시부시부시부시이 소리가 계속 들릴거라고. 음. 아, 현실 근처에 기분이... 불이 있어야 된다고? 아 이건 안되네. 기다려봐. 됐다. 뜨겁겠다 형. <웃음> 저정도 그냥 오제구이 아니야? <웃음> <웃음> 와재련되는 소리. 오 이제 너 이제 하나 만들어봐 기나 이제 기수 있는 거야 <웃음> <웃음> 저, 이거 오래해서 그런 거지 들저다 이상해지고 있어 <웃음> <웃음> 아, 게임이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장동 <웃음> 철퇴 아 밝다 가 아, 어 만들었어 러그도 있네 꼬래 어 러그도 있음 <웃음> 아 이건 좀 별로 안 이쁘다 가죽 가까워 <웃음> 근데 그게 있으면 편안함 올라감 아 이거 해놨구나 그래서 어, 어, 그 저것마다 하나씩 올라가는 거니 어 이제 당로 잡으러 가도 되겠는데요? 장로를 가보려는 없는데 란다도 만들었네 당로가 다른 섬에 있어가지고 이게 우리 슬슬 배도 이제 만들어야겠다 그러면 아 이제 배 타겠다 어배 타야 될것 같아 아 너무 흥분돼 철퇴를 든채로 마우스 휠 눌러보라고요? 어? 나도 특수공격 있어요? 아 진짜? 어, 오! 쓰러워당! 와! 아, 올려치기하네 올려치기 와 대박 와나 아, 무기 번쩍번쩍하는거 봐와 삐까번쩍하다 이제 올려치기! <웃음> <웃음> 여, 거의 진짜 바이킹욕이야 진짜로 이제 뭔가 강함을 테스트하러 가야되는데 이제 그러니까 아나트로 이제 아, 맞다해 하고싶어 와야잠깐 <웃음> 아이 다구나, 야너 뒤에 나무 상자 다 부술 뻔했어 너 지금. <웃음> 이거 반 굉장히 하구나 반격이 진짜 처음 넓네. <웃음> 어, 진짜. 이게 늪지대가 보여요. 있거든. 늪지대를 찾아야 돼, 우리. 늪지대 찾는 게 아마 힘들 거야. 좋아, 이제 서로 뿔뿔이 흩어져서 모험을 떠나보자고. <웃음> 나집 좀만 더 짓고 갈게. 오, 알았어요. <웃음> 그러면 네, 난 구리 캐고 올게. 같이 갈래, 오케이. 다구나? 좋아. 더 깽니 하나, 하나 더 알지. 만들긴 해야 돼, 우리. 아, 맞다. 나나 아, 뭐 아직 안만들었어 어나 어, 곡괭이, 곡괭이 없어 아직... 여기야 이걸 여기다 가자 어? 잘하네 곡괭이가 아예 없어? <웃음> 아니야 있긴 있어 <웃음> 빨리아 일하기 싫어서 깨물이다가 아, 파로 걸렸어 늪지대를 못 찾으면은 배를 만들어서 가는 것도 나쁘진 않은데 야 얘들아 너무 조용한 거 아니야? 빨리 호응해줘 그래야 또 일할 맛이 난다고 아, 아 땡큐 아 진짜 둘이다어 <웃음> <웃음> 어, 땡큐 왜 기분이 나빠질까요? 이야 <웃음> <웃음> <웃음> 여기 주개상자에다가 곡괭이 넣어놓을게 다구나네 바꿔 갖다 버려 이거 그럼 이제 조금 있다가 누가 먹는다? 우와 <웃음> 나데집 진짜 잘 지었다 형 무슨 마을에 있는 집 같아 그 스카이림에 있는 그런 느낌이야 바이킹집이 이렇게 생겼대 우오 esch л 이렇게 짓는대 집요 오 무슨 일이고 야, 무좀 야, 야, 겠다오 <웃음> 야, 진짜 여기 무슨 파거 야, 같다 여이는가불붙이지 말라고 집에다가 와연 야, 이 문제 구 이거. 야, 이거. 야, 이거. 야, 이 아니 궁금한게 이게 지금 탁자가 원래 원래 이렇게 발을 걸치는 용도예요 아니면 가까이 있어서 자동적으로 어, 발이 걸쳐진건가요? 발바침대가 됐어 와 진짜? 오오? <웃음> 와 대박 오! 아, 아니, 아 이게 의도한게 아니구나 아니, 와, 와 사벌이 붙어있으니까 이게 이렇게 상호작용이 되네 어, 우와. 아니 이게 500만원짜리.. 500.. 500메가짜리 500 500 게임이라고 이게? 진짜? 보통은 오브젝트 그냥 뚫잖아 <웃음> 근데 아까 발을 걸쳤을 때가 오히려 덜 어색한데 왜 손을 뻗고 있냐 이거 <웃음> 그러니까 나손 부들부들 떨어 <웃음> <웃음> 어 괜찮네요 아 여기가 텔레포트구나 대박 이제 만들어도 되겠는데? 가봅? 아어 그럴게 내가 끼고 있는 게 가죽 투구니까 그럼 투구부터 만들어야겠다 자 이제 두 물을 뭐 만들어 볼 건데 청동, 나 그냥 두구. 주변 보고 있어 다섯 개 사슴 가고에 네. 청동 판금 각반과 흉갑을 만드는데 청동이 다섯 개씩밖에 안 드네 이거 그냥 만들겠는 걸? 이거 싼데? 아 구멍 만들어버렸어요. 뚫린데. 와야나 아, 진짜 전사 됐어 오오 형아 가시오. 빛난다 대박이다 <웃음> 믿어본적 해어이 트롤 막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아, 하면, 이 정도면 쌉가능이지 맞아도 안 아플 것 같은데 저형 이거 방어력이 얼마냐고요8 트롤이, 트롤이 6인가? 어. 생각보다 높진 않다 트롤 세트가 더 좋은 것 같기도 하고 왜냐면 이속이 떨어져서 어 그건 그래 둘다 들고 다니면 제일 좋을 것 같고 아, 트롤 세트는 은신 보정도 있어요? 근데 아 우리 은신 이때까지 살면서 한 번도 안 썼어 소리 지르면서 싸우기만 했어 와. 아직 보스 못 잡았나요? 보스 잡으려면 배 타고 가야 되는데 좀 걸릴 것 같아요 보스은 다음번에나 잡을 듯 여기가 보스 위치거든요 여러분들? 다음에 여기 가야 됨그거 언제 가냐? 근데? 아, 뭐야 구리광맥이코 앞에 있었네요 맵 진짜 크다 안제 저기 배만 나오면은 갈 수는 있을 거야 이거 내 기억으로 바다에도 막뭐 엄청난 거 있었던 거 같은데 크라켄 같은 거 있었어 어 맞아 배 부서져가지고 난리 났었잖아 야 아이엠 맘맘 어? 새로운 아, 선잘발다 들어가본다 플랜 플랜형 쪽으로 가야겠다 오 여러분 이 철퇴가 공속이 되게 빠르네요 도끼에 비해서 데미지도 센데 왜? <웃음> 이 생이 몇 개야? 와, 이거 몇 개가 있는 거야? 아, 나 모닥불 만들기 아니야. 위해서 나무를 좀 캐야겠어요. 뭔 소리야? 트롤. 아, 트롤이다, 씨. 싸울 만 할까? 한번 싸워 볼까? 가자. 트롤 디펜스 될거 같은데, 이제. 패링. 어, 플레밍을 할수 있을 것 같아. 와, 어. 나 잠수. <웃음> 어? 무기 있음? 무기 와, 있음? 나이스. 막혀, 막혀. 막어, 막어. 오 나이스. 와안 막아져 안 막아져. 어, 아 이게 막아질 때가 있고 안 막아질 때가 있는데. 야, 아까는 데미지 50이 막아지고 두 번째에서는 안 막아지고 그냥 그대로 들어오던데요. 데미지 한40 정도. <웃음> 그냥 날아가던데. 헤딩해야 <웃음> <웃음> <캐링> 막혀요? <웃음> 그냥 막고만 있어 <있으면> 안 막아져. <웃음> 스네이 게임이네. <웃음> <웃음> 무슨 소리야 이거? 어이. 오케이. 오, 나이스! 마그마 데미지 안 가네. 오케이. 나이스! 잠시만요. 와, 겨우 막았다. 와, 야, 나스태미너 와, 나 그냥 패링만 계속해야겠다, 이거. 스태미너 엄청 들어, 이거. 연습 좀 해요. <웃음> 아이고, 진짜 돌려주는구나. 아, 나못 막았어. 빨리 잡아, 빨리! <웃음> 스태미나 때문에. 이거 <야>, 나스태미너 <웃음> <스테미어> 없어. <웃음> 아,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와 아, 어, 아슬아슬 네. 했다 타이밍만 맞으면 완벽히 막는구나 진짜 탱커는 공격할 생각 하지 말고 그냥 방어에 전념해야 되겠어요 진짜로 한번 삐끗하면 가네 아유 어 여기 언제 이렇게 해놨어? 여기? 어우, 땅 까고 있놨네그러니까 음. <웃음> 우리 저러고 있을 때 여, 여기 다지고 있었나보다 아좀 이제 넓어졌다 진짜 무슨 마을에 온것 같아 <웃음> 어, 어 여기 피다네 아, 아 진짜? 대박 어 저기 안, 앉으려고 하는데 피달와 대박 방금. 디테일 봐 <웃음> 디테일 봐와야나불렀어 어, 나, 나 <웃음> 그지 거기 피 나지 연기의 그림아 아, 네. 똥꼬 좀지질려가더니 진짜 지져지네 다다 <웃음> 오늘 청동기 분명 이룩겠다 오늘 여기까지만 <웃음> 할까? 할까? 그럼시다 나도 내일 또 나가야 돼서 아 그래 어, 빠잉 오케이, 오케이. 빠빠 고생. 嗯 mm -hmm.